안녕하세요. 서영아와 최현욱입니다. 일묘어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? 아니, 제일 힘든 게 아. 맛집 찾는 거. 진짜 힘들어 맛집 찾는 거. 만족을 다시 야 돼서. 아유 뭐1 0명간다는거 끌고 다니면서 무슨... 야! 내가 네? 120명도 끌고 다녔나. 한 명부터 시작하면 열 명이 돼도 똑같은 거야 음. 미미모는 전시에 신경을 쓰고 어느 전시를 봐야 될까 거기에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야지 맛집 찾는 거 본질을 이해하잖아 <웃음> 그게 없으면 음. 미술관이 주가 되니까 먹는 게 <웃음> 필요한 거지. 네, 뭐. 네, 먹는 거와 같이 연관돼서 응. 그 전시 생각하면 그 같이 뭐 먹었던 게딱 떠올라요. 그렇죠. <웃음> 엄청 중요하지. 그 네, 엄청 중요하죠. 이게 진짜 정말 남들하형태잡이 아, 누나가 하는 말이 응. 역시 응. 한마디 하잖아. 어떻게 이런 식당을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역시 이 미술 애호가들이랑 미술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. 전시에 집중 안 한다고?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? 어. 아니, 뭐 대중적으로 가야지. 음. 대중적으로 일반 그리만... 사람들이 나 그림의 본질은 그거 같아. 그림을 그려 놨어. 근데 그게 사람들이 못 알아봐. 그게 그게 이제 그누구의 관점이냐에 따라 다른 게. 저도 이걸 하면서 항상 갈등이 그거예요. 실제로 그림을 사는 사람들은 미술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 사람들이 내 그림을 사주니까. 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지 화가 아닌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게 되이 갈등이 되게 많아요. 이걸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게 맞는 건틀린다 아니 부로은 그런 갈등 안 했어? 도게로는 그런거 활동 안했어요. 미켈란젤로는 그런 건 신경 안 썼어요. 라파엘로는 절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보온는 신경 없었겠지. 피카소는 아마 피카소는 여자 신경 쓸 수밖에 안 썼을 거예요. 양반 <웃음> 에이크는 양반 에이크는 외계인, 그러니까 클림트는... 클림트는 여자밖에 신경 쓰겠어요. 그런거야? 그 나 왔어 안나 아니 몇명더 <웃음> 있어 누가 몇명더 있어 최현욱은 <웃음> 갈등한다고 그러지 최현욱이는 갈등 아 이게 거 해야 되나? 이 솔직한거야 제가 만약에 이걸, 이런 이 일을 안했더라면은 전혀 갈등 안하겠죠 그건 거짓말이야 아니 제가 지금 이런 일을 안하면은 네가 이런 일을 안하잖아? 응. 또 다른 갈등을 하고 있어 이런 일을 안하면은 어떻게든 제 고객님들한테 잘 보일 그런거 고민하고 있겠죠? 아니지 응. 그, 그, 그런 고민은 많지 않는 어떻게 하면 술을 한 잔이라도 더 많이 마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고 있던가 근데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 일주일 일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금, 토까지 일주일에 6편의 밀스토를 올리는데 제일 쉬운 게 토요일날 올리는 패러디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갈등이 많아요 화가로서 이 패러디는 이거는 나쁜 거거든요 유작의 네. 미술사로 가야지 근데 이 패러디가 참 일반사람들이 되게 편해 네, 재밌어 요 네. 네. 그래서 패러디가 제일 갈등이야 그래서 패러디는 사실 몇 번을 접으려고 했었어요 혼자서 내 작가 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안까지 하고 있어 <웃음> 오죽하면 어느 출판사 대표님이 막 패러디가 책 쓰자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뒤집어 엎었는데 그 이유가 이 패러디 이거 저, 저작권 문제의 <웃음> 그런 것 때문에 응. 나오면 되게 대박일 것 같은데 화가로서 패러디는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응. 응. 응. 아이, 고맙습니다 우 맛있게 드세요 또 있어 우와. 음. 사던 거 해야지 이제 이게 카메라까지 가는 <웃음> 게. 아유, 힘든다. 내 머리를 치워했나. 열 개를 다 하고 오세요. 신청을 응. 다 했어. 이 생, 이 생활을 몇년 했는데. 그러게. 고맙습니다. <웃음>